자, 그래서, 아, 이번에 준비된 결투는 역대급 결투입니다. 지 애한 동물하고 묻지 마라, 이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합쳐지면서, 이렇게. 자, 후업! 자, 우세속이야. 숭! 팍! 실천. <목소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속단이, 속단이 이제 채팅창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잘하면 속단이가 주전멜리한테 질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70렙 육각성 정도로, 저도 70렙 육각성 정도로 이제 둘이 싸워보게 될 텐데. 저는 필살기 1렙이고, 우리 리스나님 필살기 5렙. 대신에 제가 개투가 높고, 마이트님 뭐, 비슷해 하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결투해드 드릴... 야, 이게 신캔데, 그래도. 어? 야, 신캔데, 이거는 이겨야지, 마 이... 마스터 멜리. 야, 트리플 어택 약점 공격이었나? 어, 이거 무섭네, 갑자기. 자, 절단 갑니다. 절단기. 촥! 팍! 팍! 촥! 야, 사람 칠 수도 있겠다. 야, 방금 뒤를 보고 내가 뭔가 움찔해버렸다. 어, 그렇지 패를 사기치고 있어야지. 시보세요. 트리플 어택! 자 야, 둘이 비슷비슷해. 자,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 절단입니다. 쉬워 팍! 쫙, 쫙, 쫙, 쫙! 3 3 0 0 어때? 끝날 뻔 했다. 끝날 뻔 했다. 이것이 바로 신케버프다. 자, 이게 기적, 맞아. 기적 필살기 아니잖아. 이거. 쫙, 쫙, 쫙, 쫙, 쫙, 쫙, 팍, 팍. 와우, 살았어요. 야, 이, 봐봐. 이기잖아. 아, 이, 갑니다. 이, 빡, 크다. 28,000이야. 28,000. 아, 도토리 기적이라고? <뭄> 자, 한번더 가봅니다. 한번어 가봅니다. 제가 이제 코스튬을 방어구하고 헤어 조금 다 뺐어요. 코스튬그 어, 정도 다 뺐고 무기 코스튬만낀 상태로 그나마 최대한 좀 투급을 좀 맞추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뭐 완전히 뭐 동일한 투급 맞출 수는 없고 요 정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마스터멜리라니. 마스터멜리 자세 한번 잡아줘요. 자세? 어때요? 마스터멜리 자세? 아, 아니지. 그럼 내가 필살기 만들 거야. 아, 자세 필수... 내가 한번 치볼게요. 치볼게요. 필살 내가 이동해서 만들 수 있지만 한번 치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야 궁금하지? 이제 간다. 촥! 파파딜 들어간 다음에 풀카운트 빡나오구나 만천. 야, 저 풀카운트도 진짜 어지간히 쓰레기다. <웃음> 야. 트리플 텍 나오고요. 흠, 흠, 스 흠. 이거 또못 죽이면 또 끝납니다, 이거. 촥! 와. 아무리 래도 마스터 멜리 보다 나은가 봐. 마스터 멜리 지금 필오렙이시고 저는 필 1렙이거든? 야, 속단이를 우리 쓰레기라고 속단하지 말자. <웃음> 우리 속단이 야, 어이구, 못 죽였나, 이걸 또. 못 죽였는데? 처절하게도 싸운다. 찌밥 자석들 맞짱 보는 그런 재미가 있네. 자, 이렇게 아 일단, 마스터 멜리는 이겼어요. 저, 할로윈 멜리가 나와 있습니다. 야, 그래도 속단이가 신캐다. 이러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어? 속단대 레벨 어떻게 또 맞는 시청자분을 찾았어요. 절단으로 일단 가볍게 출발해보도록 하죠. 절단! 팍! 팍! 팍! 우세속이야, 지금, 우세속. 속단이가 우세속. 자, 할로윈, 뭐, 뭔데 방금? 저건 뭐고? 횟, 아, 끝났나? 속단이가이기는데속단이가이기어 이것도. 오잇! 적시, 퍽, 퍽시, 퍽시. 근데 지금, 할멜이, 필살기가 이제, 우와! 삼성! 뭔데 저거? 저 전체기였나? 저게 아마? 빡, 빡, 빡. 자, 어드하트님, 한번 치보세요, 한 번. 어우, 야, 중독 데미지 장난한데? 중독, 방금 중독 데미지, 어? 잠깐만 이거 지면은 진짜 완전 오 이거 안졌어.. 아? 이, 야, 이 기절 자.. 안 죽을 수 있어요 야 저거 이제 할매는 아! 중독! 와 중독한 테졌다 야. 야.. 미치겠다 진짜 이 그지 같은 것들 <웃음> 자 다음 매치 같은 또7 0 6 각성으로 맞춰진 슬라임이 나와있습니다 슬라임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컨텐츠는 속단 능력인가요? 능력이라뇨 어, 숨겨진 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보자 이번에는 지능적으로 나가다 지능적으로 쫙 이렇게 어? 야 슬라임아 야 설마 슬라임한테 지겠어? 속력 단장입니다 초코덕 야 슬라임아 그밖에못 치나 형이 딜 한번 보여줄까? 딜이란 거 말이다 절단 내버릴게요 팍 툭툭 12,000. 와, 슬라임이랑 삥, 상빵상하네 삥상빵상하네. 자, 이거는 또 구스의 전략적인 플레이로 인해 필살기를 빨리 만들었다. 자, 갈게요. 슬라임아, 들어간다! 뽁스공! 야, 19,000밖에 안 나온다고? 역속이기도 하고. 와, 삼성인데 210%라가지고 180% 절단이 낫지 않나? 막 그런 정도로. 삼성 쓸게요, 그래도. 자, 가보자. 쇼! 축! 폭스콩 8200이라고? 8200와 대박이다 진짜 힐했대 저거 지금 저거 저 무서운 젤리였어요 저거 좋아 나도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가면 전략적으로 안친다 젤리한테 능욕당하는거야 오늘? 우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젤리야 너힐도할줄 알고 좋겠다 빡 쫙쫙 이건 뭐, 진짜 이거는 아유. 좋네. 야, 젤리한테 지는데? 음.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짝 도장 깨기. 인간 리무루입니다. 구 리무루. 근데 구무루한테 질거 같아. 구무루, 그래도 이건막 슬라임 하다가 엄청 때린대 이 구무루. 구무루야, 아, 구무루 두급이 높네, 드디어. 야, 이 큰일 났다. 긴장감이 팽팽하노, 오늘 컨텐츠. 야, 큰일 났다. 구무루 전략 나왔다. 아, 구무루 자석 보래. 자, 형도 질 생각 없거든. 제대로 간다. 자, 구무루, 마 자. 자 우리가 필살기 먼저 만들었어요 속단이가 먼저 만들었다 자, 딜이 만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온다 초작 야 니도 딜 쓰레기지 야형 간다 야 이건 내기가 되지 않겠어 부들부들 할래 형이 진짜. 진짜 와우 빡 싸워 와 이만이 적이죠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리브로 촥촥 촥! 촥! 당황한 림으로 저 멜린이 뭐지? 처음 본멜린데 너무 당황스러워 멜린이 저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어야 어, 기절 야 잠깐만 이거 하나 버리겠습니다 자 삼성! 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저기 어이 촤작 착작착작촤작 구무로한테 지는 그런 신캐가 나왔다 루인이랑 붙여보라고? 루인. 예. Yeah. 와, 야, 야, 피사기 안 쓰고 도발 했어. 피찬거 봐봐. 도발을 감히. 간다. 자, 가자! 자세 해제 있다, 이거. 자세 해제. 퍽! 야, 이거 진짜 능력 당하는 기분인데. 막, 치는데도 열심히. 2800, 와. 자, 요렇게. 와우, 와. 내가 살다, 내가 태어나서 본 도장 게임 중 가장 스펙타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결투는 역대급 결투입니다. 지 애한 동물하고 묻지 마라, 이거 아니야. <웃음> 자, 단장 호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단장 호크한테는 이게 되지 않나. 그래도 주인으로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합쳐지면서 이렇게. 자, 후! 자, 우세속이야. 송 팍! 7,000. 나쁘지 않죠? 7,000이면. 자, 삼성붙터어요 자, 어, 뭐 자, 갈게요. 착! 착! 착! 착! 3만점, 봤지? 아, 애완동물 상대로 패를 사기쳤다고? 어. <웃음> 자, 간다! 우리는 진심을 다시 싸합니다 우리 애완동물에 대한 이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를 다해서 애완동물이라도 진심을 다시 싸울 줄 아는 그런 챔피언 멜리다. <웃음> 내일은 챔피언, 아, 예, 내일은 챔피언, 혹시 돌려가게 한거 아니냐? 내일은 챔피언이라잖아. 오늘은 뭐다? 쓰라기다. <웃음> 자 오늘의 메인 매치인 것 같습니다 단장 멜리 대 단장 멜리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펼쳐집니다 깜짝 놀랄 싸움이 왔습니다 단멜 대 단멜 자 바로 공격 들어갈게요 자쏙 촉촉. 자, 절단. 자, 만, 599. 자, 이번에는 체력 단멸 중에서, 인첸트 헬플레이즈 다운 때, 만, 이천 뜨네. 비슷한데? 야, 비슷하지 않냐? 이 정도면? 이렇게 가가지고, 갈게요. 자, 다크 컨덴세이션, 뽕. 8,400. 거지 같은 띵이다, 진짜. 체크, 와. 그러나 자 이거 우리, 우리 이거 뭐 자세해져 있습니다. 자세해져 있어요. 에이 저하우 파 먼저 필살기 한대 맞았고 이제 반격을 함부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장 버리고 두뇌 풀 가동해. 야 이길 수 있어. 우리 속단 속단이 진다고 속단하지 말라이 드립도 이제 좀 식상하다 이제 정말. 야 속단아 방뭐 맞았길래 저렇게 쎄노. 필살기 간다독 자세 풀고요. 자세 풀고 비살기 꽂아보고 우리 자세 해제 한개더 있대 자세 해제 하나 더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체력단장 멜리 저격으로 나왔다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웃음> 체력단장 멜리를 저격하러 나온 게 바로 속력단장 멜리다 자세 잡으시죠 자세 한번 잡아봐 어? 와내패를 봤구나 내가 패가 들켜서 지는 거야 이거는 삼성도 데미지가 2 1 0라 가지고 가자 팍 만천 자 이번에 나를 못죽이면 끝납니다 어! 좋아요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카운터치기 위해서 나왔다 저스를 잡았습니다 피도 적은 저 단장면을 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저격하기 위해 다크컨덴세이션 스왑압 슝! 복숭! 봤지? 자저격을 실패했습니다 <웃음> 아... 아... 진격거의 주인공, 70렙, 에렌이 등장했습니다. SR이에요, 심지어, 젠마는. SR, 에렌입니다. 자, 오이, 촥, 팍, 팍, 팍. 자, 요거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렌아, 치 봐봐, 임마. 팍, 14,000? 자, 간다. 촥, 팍, 팍, 팍, 12,000. 카드를 합치기로 그랬나? 어, 큰일 났다. 에렌한테 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난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어, 빡, 어. 뭐야? 회피? 자, 우리는 뭐, 이럴 때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정말 새로운 저격회다. SRLN을 저격하러 나왔어요. SRLN 저격회! 저 회피마저 풀어냅니다! 쏴! 뽕! 봤지? 치바세, 엄마! 아우, 와, 마 자, 우리 LN한테 이긴다. 이거, 솔직히. 봤지? 야, 이게, 이게 우리 단장 멜리야. 빵! 들어와봐. 자, 다음 매치. 요거는 약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매치입니다. 뭐냐면 70랩 트위고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리벤지 매치를 신청하는 거야. 복수다. 단장 멜리. 지금 나와 붙어보자. 자, 요거 치면은 진짜 이거는 완전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내가 좀 패를 좀 신중하게 한번 해볼게요. 트위고한테 치면 이거는 애니 1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애니 1화에 멜리가 내가 바로 멜리오다스다. 왜 봤는데? 트위고가 탁 막아내서 박였고 멜리가 왁 잡아. 야, 이러면 애니가 시작이 안 되잖아. 시작이. 자, 가봅니다. 우세속이다. 척코트 푸스, 푸스, 푸스, 팍, 받나? 트위고한테는 안 진다고. 아무리 그래도. 트위고야, 씨바 보세요한 번. 받아라! 이야. 야, 야안 되지? 이것이 바로 메리오다스다. 들어갑니다. 팡, 쑥! 카오 삼만 사천 야 들고야 니는 이마 0번 깨어났다 나도 이마 형못 이겨 이거서 미안하다 형이 뭐 절단 낼겨 절단 피수프사격 삼만 칠천 받나 자, 이 애니는 그래도 정중히 해도 되겠지 어, 1화 제대로 나왔다 1화